오늘 넌 어땠니? 가장 빨리 뛰었거나 가장 멀리 가봤거나 박수를 받았거나 그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았거나 노력한 걸다 망쳐버렸더라도 뭐 어때? 너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두고 봐, 빛날 거야 포카리지 혜택